네 오늘 사연은요 네. 이젠 코안거라요 네, 2010년에 보내주신 고객님이 이진희 고객님의 사연이신데요 네.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저는 43세 가정주부이며 3개월째 사용 중입니다 이러실 때 보내주셨는데 요새는 여자들이 갱년기를 일찍 시작해요 그래갖고 갱년기가 되면 음. 음. 시작을 어, 그럼요 50은 너무 갱년기 아니에요 아, 월, 예전에는 아. 50대야 갱년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음. 40초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갱년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심각하네. 그러니까 뭐 요새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만 돼도 사춘기를 하거든요 참... 그러니까 저희 때는 중3 뭐 고등학교 에 들어갈 때 사춘기를 음. 했는데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서도 이제 여자들이 코골이에 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예전에는, 뭐, 제 아내는, 뭐, 전혀 코를 안 보라요? 뭐, 이랬던 분들도, 아, 마누라가, 나, 나, 이들더니 코를 보라! <웃음>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갱년기하고 코골이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갱년기하고 코골이는 호르몬의 변화,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죠. 아 주름이 생기죠. 아 겉만 그럴까요? 속도, 너무 싫어. 네. 탄력이 떨어지면서 네. 기도가 잘 막히는 현상이 음 발생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근육의 힘도 떨어지고, 그래서 혀도 잘 넘어가고. 아 아주 악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가 나이 들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도 살짝 피곤하거나 그러면 살짝 골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죠. 나이 먹으려야 그래. <웃음> 그런데 이거를. 다른 세월 어쩌겠습니까? 네. <웃음> 나이, 나이 들어서 그대로 넘어가기에는 코골이가 사실은 심각한 거기 때문에 네. 나이 들어서 코를 걸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분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뭐 죽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음. 사는 동안 건강을 살아야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잠자는 문제, 숨 쉬는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1 0 0세시더라고 하는데 음.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음. 이렇게 병석에 두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네. 예방이 되는 음.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게 바로 수면을 제대로 하는 거죠. 음. 그 기본에는 숨 쉬는 문제가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이 아마도 그 갱년기를 좀 일찍 시작하신 분이라 아, 코를 골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성당에 다니는 자매님한테 소개를 받았대요. 네.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가 같이 한 방에서 그렇지. 잠을 자게 됐는데 자매님께서 본인이 우리 허니슬립 바이오가드를 쓰는데 음. 코를 안 골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권해 주신 거예요. 그제 옛날에 코골이 상당히 유명한 눈이었는데 네네네. 본인, 본인이 안 골고 네. 이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권해 주셔서 이제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본인도 굉장히 코골이에 관해서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 여행만 가면 사실 이코보는 문제 때문에 같이 잠을 안 자려고 하고 저는 그냥 방 따로 주세요 이러든가 아니면 나는 여행 못 가. 아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어떤 분은 다른 사람 다잘 때까지 안 자고 버티고. 네. 그런 분도 아 내가 꼬고낸 사실을 저게 아니지 말아요네맞아 <웃음> <웃음> 그런 분 진짜 계세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어떤 분은 조금 약간 얼굴에 철판을 까시는 분들은 남이 이제 뭐라고 자꾸 하니까 음. 내가 먼저 자버리는 거예요. <웃음> 눈치 안 보려고. 내가 확 자버리면 뭐 나는 내 코고는 소리 뭐안 들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희 바이오가들을 이제 사용하시게 된 사연인데 그래서 그 자매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바이오가드를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셨대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그 허니슬립 바이오가드를 사용하시려면 병원 가서 꼭 해야 되는 절차가 있었어요. 네. 수면 검사를 하고 음. 어, 진단이 나오고 처방을 받고 그런 네. 과정을 거쳤죠.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절차를 생략하고 음. 바로 음. 수면건강연구소로 오시면 허니슬립 바이오 가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어떤 병이라고 하면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음. 어,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근데 어, 지금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하룻밤 입원해서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어, 결과는 코를 많이 보시네요. 음. 부별만큼네요. 음. 산소포도 어떻게 떨어지네요. 음. 그 그러니까 어떤 결과, 그니까 현상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데 사실 수면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많은 분을 보다 보니까 코골이, 니까 그러니까 수면 상태라는 게 매일 매일 다 다른데. 음. 음. 그 어떤 특정 날짜를 정해서 그걸로 진단을 한다는 것 자체도 뭐 다리가 부러져서 금이 갔다 뭐그것도 아니고 어 그것도 좀 사실은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또어 낯선 환경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를 주렁주렁 달고 그리고 잠을 잔다면, 음.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잠을 자는 것을 측정해서 분석해서 나오는 결과치인가, 라고 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음. 저도 그 TV 보다 보면 음. 요새 이제 그 수면 다운 검사하는 모습들을 네. 간간히 보게 되는데, 음. 그 말씀하신 대로 낯선 환경에서 막뭘 붙이고, 이렇게 이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참으로 음. 어려운데, 어 지금 이게 수면다운검사 보험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월달부터 네. 그래서 지금 어, 수면다운검사를 신청을 하면 음. 내년으로 다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 설 전에는 아마 지금 신청하면 힘들 거예요. 음. 그만큼 사람들이 음. 이제 그런 그 수요가 되게 많아졌죠. 보험이 되면서 그렇죠. 네, 네. 그전에는 한뭐 80만 원, 90만 원씩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본인 부담금이 한 10여만 원입니 가능하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어,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고 음. 사실 그 코를 볼고 무흡이 있다는 거는 누구보다도 내가 알고 옆자람이 알거든요 그렇죠. 내가 어, 자다가 피곤하고 음. 아, 아, 잠이 깨고 음. 그 다음에 입이 마르고 음. 당연히 무흡이 있는 거거든요 음. 아침에 되게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여러 가지 증상들은, 음. 음,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잤구나. 음. 그런데그못 자는 원인은, 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경우가 한 8, 0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들은 정말 숨을 잘쉴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음. 음. 사실 되거든요. 환경 네, 네, 네, 네. 그러면, 그러면, 소장님. 어, 수면 다운 검사를 뭐 이제 가시, 가셔서 이렇게 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을 하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이 저희 바이오가드는 음. 개인용 의료기기예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아 이런 게으니까 쓰세요 라고는 이제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음. 어, 저거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 음. 내가 나한테 딱 맞을 것 같아라고 음. 하면 가져서 할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니까, 보청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네. 보청기 귀가 안 들리니까 나는, 어 청각센터인가 어디 그, 보청기 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내 상태를 보고, 음. 거기에 맞는 보청기를 사, 맞춰서 이렇게 낄수 있고. 하잖아요. 네. 나는 더 심각한 것 같으니까 음. 나는 병원에 가서 전문적으로 청각 검사를 음. 해서 음. 나는 맞죠. 다른 음. 병원에 갈수있있어 아, 이제 네, 본인의 선택이네요. 네, 네, 병원에 가서 수면 다운 검사를 받고 처방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음. 또 어, 수면 건강 센터로 오셔서 어, 상담을 하시고 또 마치실 수도 있고 두 가지의 방법이 바이오가드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터넷에는 네. 못사요 아, 어, 맞습니다. 예, 인터넷에는 못사요 <웃음> 왜냐하면. 일대일 맞춤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어진 걸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딱 맞춰서 그리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제작이 되어지면 딱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바이오가드를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바이오가드를 만나게 되신 그런 경우시고요 어 그러시면서 코골이하고 이별을 하셨대요 안녕! 이거 하신 거죠. 코골이 안녕! 네 이거 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어, 사용후기를 바로바로 오, 이렇게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컵을 잘못 하시는 분이라 좀 늦게 올리셨다고 죄송합니다. 아, 이게 2010년이면 지금 네네. 50이 넘으셨네어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도 잘 못하셨으면 지금도 못하셨겠지. 네. 네. 그래서 이분이 보내 주신 그러니까 사은 그때는 음. 의료 기기 등록이 안 됐을 때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처방에 의해서만 가능했고 지금은 의료 기기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부분 이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저희의 멘트가 끝나고 나면 상담 전화번호가 바로 뜰 거예요. 그리고 또 아래 링크를 보시면 링크에 저희 카페, 블로그, 그 다음에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 우리 연구소의 굉장히 아름다운 미인이신 그 실장님의 전화번호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글로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 갱년기인데 코를 골기 시작했다. 아 이러신 분들 또는 갱년기를 맞이했는데 주변에 코를 고는 분이 있다. 아이 정보가 참 유용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